스타토.고.공포방송 넘버1 no. 지금은 또마시데 가자. 계십니까? 계십니까? 게... 계. 뭐야? 어? 계세 누구 있어요, 혹시? 방금 뭐 친한 것 같은데? 아닌가? 계십니까? 잘못 봤나? 쪽 누구세요? 와, 와이씨... 어? 잠깐, 어? 어? 누구 있어요 혹시? 어? 거기 혹시 누구 있습니까? 어? 어? 누구십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 저기요. 잠깐만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아니, 그게. 와, 씨발!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혹시? 그래서, 뭔 꾹꾹 소리! 헉! 근데 여기에도 누구 있어?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 잠깐만요. 좀화좀 좀 삭히시고.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 온다! 온다! 어? 거기 누구 있어요? 어? 어? 어? 어? 와! 아! 중년남성? 중년남성이라.. 사진 한번 봐볼게요 네, 사진 있나 없나? 일단 그거 확인해 볼게요 다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나도 본거 나도 본것 같은데. 잠깐만, 분명히 나도 뭐. 사진. 어? 혹시 어, 깜짝이야, 씨. 뭐야? 봤어요? 봤어요? 밖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어? 거기 있죠? 두 분이다 가지 마세요 저 잠깐만 들어갈테니까 가지 마세요 저.. 자, 잠깐만요 저 잠깐만 우리 얘기해 좀.. 자, 들어갈 테니까, 어? 우리 얘기를 좀 해요. 자,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저 여기 뭐 하러 온거 아닙니다. 그냥 얘기나 들을까 하고 왔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잠깐만 들어갈게요. 알았죠? 들어오라는 말씀이신가요? 어? 뭐야? 어? 어디 어? 가지..!! 여자..? 여자.. 왜 이렇게 멀고.. 리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창백하십니까? 어디 가셨어요? 창백한 여자 얼굴이 여기 있었었는데, 잠깐만요. <웃음> 여러분들 거기 나오 잠깐만요 거기 가지 쳐다보고 있죠 이서. 뭐야? 아, 맞아, 맞아. 사진 있어. 좀, 오바들 좀 하지. 마. 저기 들어간다, 방금. 칼은 버려야지. 괜히 이 씨발. 시발... 괜히 긁어붙으로 만드니까 처음부터 아싸리 칼은 치워버리는 게 낫습니다. 양로가 있어요. 양로가. 뭐야 이거? 쌀? 쌀 같은 거? 디주 디주 혹시 제말 들리십니까? 혹시 제말 들리세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 2, 3년 전쯤에 제가 왔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래? 도대체 어떻게 이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이 장난 많이 치셨잖아요. 아. 야 미쳤다 미쳤어. 비주얼 쌉질인다 삽질 쌉질이야. 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살아 여기 오메 오메 오메 시상해나. 자 왕자님 왕자님 지금 보고 계시죠? 뭘 먹고 있네 제사밥 모두, 모두 먹어서 지금 뭐 드시고 계십니까? 여기가 조금 세네 여기서 어 여기가 조금 세요어 지금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거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기운이 조금 더 쎕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왕자님, 숨지 마시고, 나와 주실래요? 예? 어떻게 얘기 안될까요, 왕자님? 자, 담배한테 태우시고, 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십시오, 속에 있는 얘기. 어 기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렇다고 약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까지 장난치시고 모습도 조금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여성분하고 같이 있죠?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 부부십니까? 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어, 제가 오랜만에 한번 와봤습니다 제사밥못 드시고 지금 계신 겁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깜짝이야.. 아따 마.. 진짜.. 화난다 아.. 다가 울지마 그럼 망자소멸 된다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되나? 잠깐만, 여기 기운이 안 느껴지는데? 잠깐만. 그렇게 신나게 장난을 치고 형체를 조금 보이다가. 방맹목. 어? 어, 이제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알겠어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한때는 자식들이 와서 두 분의 제사를 성실히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지내지 않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 남아 계신 거죠. 어, 깨구리복 입고, 어, 맞죠, 우리 신. 처음에 자식들이 제사를 조금 지내다가.. 지금은 조금.. 소원해졌네.. 그래서 두 분이서 지금 여기를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같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게 어르신 두 분한테 제가 드릴 말은 아니지만 어.. 자식들한테도 무슨 일이 생긴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금방 찾아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시죠? 저를 지금 여러분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돌아가셔서까지도 안타깝게 계신 게 어, 저도 내심 마음에 걸립니다.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어떤 메시지는 뭐 꿈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는 전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안타깝고 화나할 수도 있어요. 아,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좀 장난치셨던 것은 아들놈이 안는 갑다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놈이 오니까 경계하셨겠죠. 맞죠? 자식을 기다렸는데 오라는 자식은 안 오고 저 같은 이런 개자식이 왔으니까 화나셨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음에 여기를 또 다시 온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제가 꼭 빈손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계시다고 한다면은, 제가 꼭 여기 다시 한 번, 방문한다면은, 그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떤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가 챙겨서 꼭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와서.